보시면 45,000원인데 0이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0인데 0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클릭해 보시면 숫자가 보입니다. 클릭했을 때 숫자가 보인다는 거는 뒤에 있는 할인 금액의 칸이 할인 금액이 두 개네요. 할인 금액이라고 할게요. 할인 금액의 오른쪽 할인 금액의 칸이 왼쪽 할인 금액의 공간을 침범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하시면 이제 할인 금액이 결제 금액이네요 결제 금액하고 할인 금액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이 조그만 부분에 숫자 0이 적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 금액을 오른쪽으로 땡겨 주면 이젠 할인 금액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기 이제 보시면 숫자가 0 0 0이 제대로 보이고 끝에 0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렬이 좀안 맞고 결제 금액인데 이름이 틀렸죠 이런 부분은 맞추실 수 있겠죠